앙뚜야, 목도리 했어? 목도리가 허리 찌졌네? 이쁘니? 그러고 있을 거야? <웃음> 기분이 어때? 이거 이렇게 오오오오오 <웃음> 그렇게 벗어? 오 오, 오, 잘 붙네, 우리 공주. 이제 거의 다 나왔어? 오, 탈출했어? 잘했네. 우리 공주 대단하네. 예쁘니?